이건 적폐입니까 아닙니까 적폐입니다. 주적이죠 그럼 주적. 네. 아 적폐잖아요. 지라브레는 <웃음>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돼 있다 이렇게 또 사실하고 다른 이야기를. 네. 아니 했죠. 적으로 돼 있죠. 그래서 우리가 네. 군사적으로는 음. 북한이 적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. 우리 통일의 대상이다. 주적이 네.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네.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. 저는 대통령이 음.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주적이 있다면, 음. 그러면 또 부적은 누굽니까? 제2적, 제3적이 있는 것입니까? 아니, 내가 의이가 <웃음> 없니까. 그래갖고 국군 통수권을 어떻게 행사하려고. 그래요?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죠.